안녕하세요. 트립센터입니다. 요새 대학원 졸업 때문에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드디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바이 중고거래 사기 수법들과 주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편으로 1편은 제가 사기당할 뻔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굳이 중고물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격 때문이죠. 사실 여유되시는 분들은 신차를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확률이 아주 높고 혹시나 문제가 있다 해도 본사에서 바로바로 바로 AS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처럼 오토바이 타다가 중고로 팔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가 매물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올 수도 있죠. 어, 이 영상의 차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첫 번째로는 중고거래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부가적으로 판매할 때 주로 당하는 사기 수법을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정리해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중국고래의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때 주의하는 법, 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중고거래 판매입니다. 한국에서 편리한 만큼 오토바이가 많이 사고 팔리고 있는데요. 중고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상품을 판다고 홍보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인터넷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 정말 돈이 급하다, 난 정말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동네 오토바이 센터에 가셔가지고 판매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많이 좀 많이 가격을 뿌려쳐서 산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가능하시면은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바땡매, 파땡, 그다음에 중고 땡땡, 번개 땡땡에 많이 올려놓죠 자 이제 어디에 올릴지 대충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고를 써야겠죠 이제 여기서 글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팔 바이크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선에서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일부러 하자를 안 적거나 거짓말을 치게 되면 팔아놓고도 이것저것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진말이 나오는 것보다 진짜 조그만 하자라도 알고 사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또 혹시나 저처럼 경찰서를 가게 되었을 때 글을 정확히 적은 거랑 안 적은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의 바이크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네 센터에 가셔서 간단하게라도 검사를 받으시고 판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면 1%라도 믿음이 가니까 팔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겠죠? 땡땡땡 팔렸나요? 이렇게 거래를 하다보면 은 자연스럽게 구매자의 연락처를 알게 될텐데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은 더치트의 연락처를 검색해보는 겁니다 꼭사기친 이력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물론 전문 사기꾼들은 번호도 자주 바꾸고 대포폰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행위가 굳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할때 한번쯤 쳐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판매자분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첫번째 방법은 거래 방법입니다. 눈앞에서 보여주고 뭐 원한다면 센터가서 점검도 같이 받아보고 시트에도 한번 앉아보시고 직접 눈앞에서 모든게 이루어지고 구매자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여기서도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매하다가 사기당하는 위험 바로 첫번째는 직접 만나서 거래 도중에 시운전을 해본다고 하다가 주인이 못보는 곳에 가서 일명 개수작을 부리는 행위입니다. 아 이건 어떤 사례냐면요.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거래를 막 합니다.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은네 아, 앉아보세요 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시운전도 한번 가능할까요 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살 건가 보다 하고 보통 판매자 분들은 한 번쯤 해줍니다 혹시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판매자 분이 구매자 분의 물건을 받아 놓고 시운전을 시작을 하겠죠 모퉁이를 살짝 돌아가지고 구매자님 시야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잠시 멈춰가지고 주머니에 있던 폐오일을 쇼바에 묻히거나 볼트 같은 것을 드라이브로 살짝 풀어서 상체가 안 좋은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판매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그거 한번만 더 보고 구매할게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 쇼바가 터진 것 같이 기름이 새고 있네요 혹은 아 자세히 보니까 볼트가 좀 느슨한데요 아이런 못사지 깎아주세요 바로 지정해드립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어, 분명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왜 확인을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거예요 그러면서 홀린듯이 죄송하다고 아, 구매자가 막 후려친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받으면서 팔아버립니다 아 이거 이상하네 하면서 어때요 눈앞에서 코베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판매하다가 아기를 당하는 유형 바로 두번째로는 어, 직접 만났는데 아, 이게 웬일 무서운 형님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아, 이런 경우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격을 후려쳐서 구매를 해버리는거죠 어디서 한번쯤 들어본 중고차 판매소비랑 비슷하죠 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모르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역 앞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가셔가지고 거래를 하는게 무조건 안전합니다. 세상은 흉흉하니까요. 이제 직접 거래를 할때 주의할 상황을 몇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다들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화물거래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제 화물거래를 이용할 때 보통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매자한테 먼저 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거래지역이랑 많이 멀어서 화물거래를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화물거래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통 옵니다 어, 저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죠 화물거래비를 구매자가 내면 직거래랑 똑같네 아, 그냥 팔아야겠다 아, 여기서 저도 아니라게 생각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1편에 나와 있죠 구매자가 당장 내일 쓰고 싶다고 우리에서 화물기사를 배정해서 주소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보통 아 알겠어 보내봐 근데 물건 출발하기 전에 돈 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어, 이야기를 하죠 어, 구매자는 알겠다고 할 겁니다 그럴 생각이 없지만요 그럼 화물기사가 도착했다네요 물건 싣고 있는 사진 보내주면 은 돈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어, 알겠다고 하죠 물건 싣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매자에게 보냅니다 답장이 없네요 어, 전화를 합니다 아, 전화가 안 돼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기사님 보고 잠시 아,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아 이제 받네요. 제가 지금 바빠서 돈을 입금하려면 은행에 가야 되는데 아, 10분만 있다가 바로 넣어줄게요. 하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 자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사님 보고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은 분명 열의 아홉 분은 화를 내실 겁니다. 사기가 아닐 거다 라는 식으로요. 어, 여기서 구매자와 한패인 기사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패가 아닌 기사님분들도 분명 화를 내실겁니다 왜냐면 은 그분들은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약해진 판매자분들은 그냥 보내줘 버립니다 도중에 주겠지 하고 절대로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음, 저처럼 되는 겁니다 돈 절대 안 줘요 준다고 해도 갑자기 말 바꾸고 선입금 30%만 받으라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직접 보고 나머지 준다고 자 그러면 조금 전 기사님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서 기사님 보고 아돈못 받으면 절대 가면 안 된다 라고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구매자가 잠수를 타버립니다 구매자가 잠수 타면 어쩔 거예요 기사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싫고 하는 거 비용 달라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구매자가 잠수를 탔으니까 연락이 당연히 안될 테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미칠 상황이죠. 이게 보통 대파리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렇게 놓고 물건 받으면 제 3자에게 싸게 팔아요. 혹은 기사님과 이미 파트너십처럼 맺어 있어가지고 수수료를 조금 받습니다. 이게 바로 판매하다가 사기당하는 유형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어서 판매하다가 사기당하는 유형 네 번째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글을 올리게 되면 업체 같은 곳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A 가격 혹은 그보다 비싸게 구매하겠다 어, 화물비 당연히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업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보내버리죠. 혹은 아 너무 안 팔리네? 보내버리죠 보내면 갑자기 이상한 트집을 잡습니다 아 엔지 상태가 이상한데요? 카대가 휘었네요 등등 육안으로 보기 힘든 것들을 마구 잡고 늘어집니다 아, 어, 이거 다시 가져가든지 원래 가격에 다시 퍼도안 되는 금액에 넘기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뱉어버립니다 보통 화물거래를 하면 은좀 먼지역에 있겠죠? 그러면은 어, 화물비는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은 아 이거 환불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가 사기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100%로 왕복 화물비도 달라고 할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 왕복환비가 가까우면 은뭐 10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 혹은 또 60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너무 타격이 크죠 어, 오토바이 좀 팔려고 했는데 뭐 글쎄 60만원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 이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들인데요 이 밖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으나 큰 것들 위주로 어, 총 4가지로 네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팔아야 최소한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직거래는 앞서 말했듯이 저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요. 두 가지 있죠? 그 자리에서 돈 받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물거래는 선입금 100% 받지 않으시면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앞 사례들을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진짜로 구매할 마음이 있는 정직한 분들이라면 어, 100만원 이상 드는 오토바이를 직접 보지도 않고 사진도 대충 보고 문자몇개 주고받은 다음에 화물거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구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 믿고? 이렇게 화물거래 특성상 판매자는 선입금을 받기도 또 구매자는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네이버페이의 안전거래 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토바이를 판매할 때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로 판매를 하였는데요. 그것도 물론 사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글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사기일 확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네이버페이 사기는 판매자가 링크를 유명하게 바꿔 가지고 돈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하여튼 제가 중고 땡땡에 글을 올려서 안전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그 가격 그대로 무통장입금으로 받았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구매자가 네이버 페이에 지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돈이 묶여있고 물건을 받게 된다면 구매자가 물건이 온걸 확인했다고 체크하게 됩니다. 그럼 며칠 뒤에 판매자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구매자와 판매자가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다고 봐야죠? 마치 네이버 쇼핑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땡당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땡단이란 대신 오토바이를 구매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매자 팁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와서 오토바이 중고 거래 어떻게 해야 좋으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직거래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알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요. 예를 들면 타이어의 마일리지, 뭐 엔진 소리 듣기, 뭐 핸들 털림, 슬립의 유무. 어, 이것도 사실 카울 가면 잘 모르죠. 차대 번호 확인. 이런 것처럼 어, 간단한 것만 알수 있죠. 그런데 사실 오토바이 정비공 수준으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기만 해서는 자세한 것은 알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들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면 직접 어, 뜯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구매자가 적어놓은 정보들 외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근처에 있는 공식 센터에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검사비로 3만원부터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CC가 높고 고급 바이크일수록 비싸긴 하지만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안 좋은 매물 걸을 수 있다면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래 방법은 화물거래인데요. 제가 만약에 구매자 입장이라면 화물거래는 안할것 같아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원 이상 드는 물품을 구매하는데 처음보는 사람을 믿고 구매를 하긴 힘들거든요 보통 화물거래를 하면 선입금 노리턴 조건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사기당하는게 뭐 한결같아요 설명해드릴것도 없는데 물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사고차였다 뭐 엔진이 이상하다 다시 구매자한테 연락을 했지만 환불을 안해준다 이런식이죠 수법이 뻔하죠 아주 그래도 나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혹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화물거래를 꼭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땡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판매할 때도 대안으로 말씀드린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구매자를 대신해서 기사님이 직접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타보고한 뒤에 사진을 찍어서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구매자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면 기사님에게 돈을 보내주어서 거기서 현장 결제를 해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를 한 뒤에 화물 배송으로 구매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까지 기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물론 수수료를 기사님에게 드리고 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바이크별로 가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이 방법도 100%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기 바이크를 걸을 수 있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화물거래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번째로는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페이 분전결제인데요 이제는 제가 구매자 입장이죠. 만약 왔는데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환불처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쇼핑몰에서 거래한 것처럼 환불처리 비용인 화물왕복 금액은 구매자분이 결제를 하셔야 될거예요 이것도 최소한의 먹티는 방지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 입니다. 화물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구매를 하려면 기다림 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이 멀어 급하게 구매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할수 있는 위치에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자주 검색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알아보세요 또 내가 구매한 오토바이 시세와 같은 것도 잘 알아보고 사시고요 그리고 너무 싼 매물은 사지 마세요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너무 세상을 믿는거 뭐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방어적으로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오늘 오토바이 중고거래 판매와 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남이 쓰던 것을 산다는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이용하시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판매자는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고 구매자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을 겁니다 적당한 지점을 찾아서 가격에 맞는 거래를 하시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중고 거래 원하는 좋은 매물을 찾으셔서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주 기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